대차는 내역관한다 안녕 동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운전자끼리 서로의 생각이 맞다고 고성이 오가고 시비가 붙기도 하고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운전 경력이 제법 있는 운전자들도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교통법규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법규 중에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교차로에서 생기는 사고 중 우회전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무려 17%나 되고 이게 모두 우회전 법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차로에서 우회전에 관련된 법규를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첫 번째, 보행자 신호 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는 어느 때라도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적용을 받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야. 두 번째,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 등이 녹색일 경우 우회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색깔과는 상관이 없이 통과가 가능한 것인데 단,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호의 색상보다는 횡단보도위에 보행자가 있냐 없냐의 여부인데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이라면 반드시 대기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하게 건너 인도 위로 올라간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통과를 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거야. 세 번째, 직우회전 차선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릴 경우 직우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걸려 가장 선두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일 때 뒷차가 우회전을 하려고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가끔 있고 시비가 많이 생기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이럴 때는 결론부터 말하면 도로교통법상 뒷차의 통로를 반드시 열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럴 경우 오히려 뒷차가 경적을 울리게 될 경우 지속적 위협으로 간주가 되고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 참고로 뒷차가 우회전할 수 있도록 양보하기 위해서 정지선을 넘게 되면 보행자 보호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교차로 중심까지 벗어나는 경우에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뒷차의 운전자도 답답하겠지만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하는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차는 밀리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요. 운전 중 스트레스는 내가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스트레스도 줄고 시비가 생기는 일도 많이 줄 드릴 수 있겠죠. 또 나도 정확하게 몰랐던 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 보신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